감을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귀엽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이다. 강변에서 빛나는 수석을 줍는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높은 관리나 관직에 오르고 학자로 크게 성공하게 된다.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는 꿈.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을 모으거나 전공 분야의 연구 논문을 수집한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꿈.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꿈은 일을 하는 도중에 방해물이 생겨 여러 번 고비를 겪게 된다. 거리에서 물건을 줍는 꿈. 거리에서 물건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일하는 도중에 방해물이나 장애가 생겨 여러 번 고비를 겪게 된다. 곡식의 이삭을 줍는 꿈. 곡식의 이삭을 줍는 꿈은 정신적인 동지나 물질적인 자본을 얻어 일을 성사시킨다. 공중에서 많은 수표가 떨어져 그것을 줍는 꿈. 어떤 단체나 회사의 일이나 이권에 대한 신청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된다. 귀걸이를 줍는 꿈. 신분, 명예. 건강 행복 등 운이 좋아지고 향상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금반지를 줍는 꿈 횡재수가 있음 금화를 많이 얻거나 줍는 꿈 금은 귀중함을 나타낸다 꿈속에서 금화를 많이 얻게 되거나 줍는 꿈은 현실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명예를 얻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는 좋은 꿈이다 길 한가운데서 물건을 줍는 꿈 기 예, 한가운데서 물건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생겨 큰 고비를 겪는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꿈. 진행하던 일에 장애가 생겨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됨. 길거리에서 손가우를 줍는 꿈. 잊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손바닥만한 행운이 찾아온다. 소식, 기쁨, 경사 등이 있다. 길바닥에서 녹슨 동전을 여러 개 줍는 꿈. 가까운 사람이 병사에서 며칠간 슬퍼하고 걱정한다. 길바닥에서 빳빳한 지폐를 줍는 꿈. 일거리나 펜팔, 소설 등을 주고받을 일이 있음. 길에서 낡은 지폐를 몇장 줍는 꿈. 주운 돈의 액수에 준하는 근심 걱정이 생김. 길에서 새 돈을 줍는 꿈. 보기 드문 길몽으로 행재수가 있어 예상치 못한 돈이나 재물을 얻게 된다. 길에서 헌돈을 줍는 꿈. 낡은 지폐는 걱정과 근심을 상징하는 꿈으로 헌돈을 줍는 꿈은 길래에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것을 암시한다. 길을 걸어가다 토마토를 줍는 꿈. 뜻밖의 행재를 하여 꼬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얻는 돈속에 놀이. 꽃이 붉게 핀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물건을 줍는 꿈. 횡재수와 돈이 생긴다.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운이 온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낚는다횡재의 온이 있다. 꽃이 달린 채 떨어진 풋감을 줍는 꿈. 꽃이 달린 채 떨어진 풋감을 줍는 꿈은 사업 자금을 얻거나 연구 자료를 수집한다. 나무 밑에 떨어진 상수리를 많이 줍는 꿈.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재물을 얻는다. 누군가의 도장을 줍는 꿈. 누군가의 도장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난다. 돈을 계속해서 줍는 꿈. 현재 자신이 애정에 굶주리고 있음을 암시. 돈이 가득 찬 지갑을 줍는 꿈. 돈이 가득 찬 지갑을 줍는 꿈은 만족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는 심리몽. 동네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는 꿈. 동네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는 꿈은 재물이나 학살을 구하게 된다. 동전 몇 잎을 얻거나 땅에서 줍는 꿈 하루 온종일 별로 운수가 신통치 않고 요모조모 근심 걱정이 생긴다. 동전을 줍는 꿈 동전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사소한 일로 절친한 사람과 다투게 된다.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때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땅에서 노란 사파이어 원석을 줍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뜻밖의 행재를 하고 재수가 대통하다. 만원 지폐 죽는 꿈. 얼마간의 불을 얻게 될 길몽이다. 맑은 물에서 소라 고동 죽는 꿈. 딸 태몽. 망가진 지갑을 죽는 꿈. 망가진 지갑을 죽는 꿈은 연애가 실패하는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컨디션이 저하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금덩어리를죽는 꿈. 제조업. 생산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는 등 돈이나 재물, 행재 등을 암시 모자를 줍는 꿈 생각지도 않은 큰 이익이 찾아온다 물속에서 보석 줍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물속에서 산삼을 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뜻밖의 행재한다 소비자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옥을 줍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사업성을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횡재수로 인해 많은 돈을 만지게 된다. 뜻밖의 좋은 일로 쾌락에 빠진다. 바닷가 모래톱에서 진주를 죽는 꿈. 횡재수로 많은 돈을 만지거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김. 바닷가에서 돈죽는 꿈.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고 재물, 자산 재물, 현금 등을 상당히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틀메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화를 죽는 꿈. 회사 외무원으로 취직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병원 검찰청 안에서 금은보화나 서류 뭉치를 줍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각종 소송이나 재판에 승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양과 구시 합격, 승진 당선, 자격 취득, 재물, 행제, 계약, 낙찰, 기쁜 소식 등이 있다. 뿌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꿈. 생산, 농업,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본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의 재복과 식복이 생긴다. 빈혈를 머리에 꽂거나 땅에서 죽는 꿈. 무기공명하고 귀한 신분으로 높아진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을 하게 된다. 깍밭한 지폐를 길바닥에서 죽는 꿈. 펜팔 일거리, 소설 등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 산 속에서 두견새나 뻐꾸기 알을 죽는 꿈. 외외에 행제수가 있게 된다. 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죽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뜻밖의 행제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손가락이 잘린 손을 줍는 꿈. 손가락이 잘린 손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을 끝내거나 작품을 완성한다. 숲 속에서 앉거나 줍는 꿈.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업상 기다릴 일이 생기게 된다. 신발을 줍는 꿈. 손 아래 사람과 연관된 깊은 일이 생기게 된다. 옛날 돈 뭉치를 땅에서 줍는 꿈. 뜻밖의 행재수로 인하여 때, 빼고 광낸다 은행나무 열매를 많이 줍는 꿈. 재산이 불어날 진조를 의미한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나무 밑에서 열매를 줍는 꿈.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나무 밑에서 열매를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이런 꿈은 사춘기 때잘 꾼다. 현실에서 연애를 하게 된다. 재물을 얻거나 돈을 줍는 꿈. 점차 소망사가 순탄하게 성취되고 가업이 번성하게 된다. 동전이나 엽전의 경우 봄 여름은 좋지만 겨울철에는 좋지 못한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전투기가 발포한 기관총의 탄피를 줍는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채권, 복권, 현상물,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조개를 많이 줍는 꿈 조개를 많이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업에 관여하거나 창작활동이 크게 성공하며 태몽이라면 부자가 될 자식을 낳는다. 집에 줍는 꿈 합격, 취업, 승진을 의미하는 꿈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는 일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에서 돈 줍는 꿈 생각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행운이 연달아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꿈으로 일상의 작은 행운을 암시한다 책에 끼워진 돈을 줍는 꿈 문서 계약 임명 자격증 등과 같은 서류를 얻게 된다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식에나금 목걸이를 줍는 꿈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식에나금 목걸이를 줍는 꿈은 직장에서 승진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다 출장길에 금덩어리를 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복 꿈으로 행제를 하여 기분이 통쾌해진다. 재물, 돈, 물품, 임신 등이 있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운이다 헌지폐를 줍는 꿈 헌지폐를 줍는 꿈을 꾸게 되면 돈의 액수에 비례해서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 호수 주변에서 옥을 줍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똘똘한 아들을 점지한다. 행제를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홍시를 줍는 꿈. 귀엽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 화장실에서 돈 줍는 꿈. 소망을 성취하게 되며 금전, 행운, 재물, 합격, 승진 등을 얻게 됨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흙덩이를 줍는 꿈. 이 꿈은 길몽이로 집토지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올 예고. 줍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